OSEN 박판석 기자 김영철과 천호진이 2017년 KBS 연기 대상의 주인공이었다. 31일 오후 방송된 2017 KBS 연기 대상에서 김영철과 천호진이 대상을 받았다. 김영철은 7년 전 태조 왕건에 이어 두 번째로 상을 받았다. 천호진 역시 대상에 앞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는 남국민 정려원 이유리. 썸, 마이웨이가 6관왕을 기록하면서 4관왕의 이름을 올렸다. 신인상을 비롯해 조연상, 네티즌상, 드라마 OST상, 베스트 커플상, 미니시리즈 우수상을 받았다. 평생에 단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신인상의 영광은 안재홍, 우도환 김세정, 류화영이 받았다. 수상 직후 김세정은 종이에 감사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와서 눈길을 끌었고 류화영은 펑펑 눈물을 흘리며 소상소감을 전했다. 46년간 연기에 몸을 바친 특별 공로상의 주인공은 고기명예였다. 고기명에는 31년 전 제1회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고인의 아들인 이민우가 대리 수상했다. 대상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베스트 커플상은 6 쌍. 마녀의 법정 윤현민과 정여원, 고백부부 손호준과 장나라, 황금빛 내인생 박시후과 신혜선, 쌈, 마이웨이 박서준과 김지원, 아버지가 이상해. 류수영과 이유리 마지막으로 남남 커플인 김과장 남국민과 준호가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베스트 커플 수상 이후 준호는 남국민에게 뽀뽀를 했다. 최후 수상의 주인공은 김과장 남국민과 남국민은 상을 못 받는 분도 굉장히 많다. 그분들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 연기에 대한 순수한 마음 잃지 않고 노력하는 연기자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하 수상 명단. 대상 김영철, 전호진, 청소년 연기상 정준원, 미래 조연상 김성호, 최원영, 이일화, 정혜성, 신인상 안재홍, 우도환, 김세정 류화영 작가상 소현경 네티즌상 박서준 김지원 연작단막극상 여회현 라미란 드라마 OST상 B2B 알뜻 말듯해 베스트 커플상 윤현민 정여원 박세호 신혜선 손호준 장나라 박서준 김지원 류수영 이유리 남국민 준호 중편드라마 우수상 준호 이동건 조효정 1일급 우수상 김승수 송창희 명세빈 임소향 미니시리즈 우수상 박서준 김지원 장나라 장편드라마 우수상 박시호 신혜선 최우수상 남궁민